0 만약에 대단한 르네상스 미술가들, 이 사람 같은 미술가들이 겨우 50년 전에 그들이 태어났던 것보다 50년 전에 태어났다면 음. The culture of artistic patronage would not have been in place to fund or shape their great achievement. 그런 아티스트, 약간 도움 주는 애들 네. 그런 도움 주는 애들 그런 무난한 우둔한 빈펀드 이풀플레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도와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는 모양 잡게 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대 대단한 성취를 그러니까 성취를 못이뤄냈을 것이다. 네. 또한 개인적인 그런 As trauma, huge beings had r c o v e b e d e r t h e i r discoveries could not have happened unless centuries of technology, c u l development of the telescope, and evolving knowledge of the universe and had come before them.